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생각보다 우리의 연애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모르면 지옥 같은 일들이 될수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녀 사이의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의 생각의 흐름을 잘 간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거의 인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유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의 생각의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도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전화를 했고요 카톡도 했어요 둘이 대화가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남자친구는 여자에게 카톡하고 여자와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카톡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연락도 없네요 그래서 기다려봤어요. 무슨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때가 되면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되기는 해요. 근데 남자친구가 늘 해왔으니까 좀 기다려봤는데요. 연락이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는 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싶기도 하고요. 또 사실 별일이 없으니까 연락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연락이 없다는 게 조금 서운해져요. 하루 종일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연락을 해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안 돼서요 밤 늦은 시간에 남자친구에게 카톡을 했어요 많이 바빠?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분수령이거든요 남녀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아마 여성분들은요 많이 바빠 라고 물어본 카톡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남성분들은 여자가 지금 말하는 많이 바빠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 마음속에는요 나 오늘 네가 연락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조금 더 기다려 볼게 그랬는데 연락이 없더라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기는 했는데 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바쁠 수도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 보면 연락이 오겠지 했어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안 하는지 난잘 이해가 안 가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계속 없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지금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해봐야겠다고 싶어서 너한테 혹시 모르니까 정말 바쁜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네가 오늘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연락을 못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남자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요 여자친구가 지금 많이 바빠? 라고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 지금 안 바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안 바쁘니까 안 바쁘다고 했어요 근데 여성분 입장에서는요 안 바쁘다고 이야기한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요 안 바쁜데 나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남자가 눈치 없이 한 마디를 더 덧붙일 수도 있죠 아안 바빠 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 이 정도가 되면요 여자친구는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자는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남자가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써 누르면서 알았어 그럼 게임해 라고 카톡을 마무리 했거든요 그러더니 또 눈치 없는데 남자친구는요 알겠어 좀 이따 전화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좀 이따 남자친구가 전화했을 때 여자친구의 목소리는 정말 많이 다운돼 있고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폭발 직전이라는 그런 기운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는 누르고 있지만 그게 자꾸 새어나오거든요. 남자 입장에서요. 나도 연애를 하면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잘 얻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잘 유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내 여자친구가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여자친구가 많이 바빠 라고 물어봤을 때 기대했던 답은요. 안 바빠가 아니고요. 아 오늘 정말 많이 바빴어. 그러고 보니까 연락을 한 번도 못했네. 미안해. 내가 연락을 좀 해줬으면 마음이 좀덜 불편했을 텐데 많이 보고 싶었는데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둘째치고요. 만약에 바쁘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 안 바빠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치더라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카톡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자친구가 기분이 좋은 것 같지가 않다면요. 그때라도 좀 알아채야 되거든요. 이게 남자인 내가 내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해야 될 몫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꼭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아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자가 먼저 연락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포커스는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볼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다독여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여자친구의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거다라고 인지가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풀어주게 됐을 때요. 남자인 내가 비굴하게 여자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생각할 때는 요 그렇게 행동해주는 남자가 참 부드럽고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인 내가 비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멋있어 보이는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요 여성분들의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대방의 생각의 흐름을 잘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잘 이어가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순간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말과 행동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는지 한번 이해를 해 보시려고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연애는 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 게또 연애거든요 내 것을 챙기지 말고요 내 상대방 것을 좀 바라봐 주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쉬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연애가 달콤하고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